와 날씨 진짜 점점 갈수록 너무 더워져요. 큰일 났어요. 아 더위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이제 저는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. 출근 시간은 1시 30분이에요. 웃겨.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갑니다. 더더 가야 해. 아 진짜. 버스 타고 이게 훨씬 빨라지 하느라참 부러워요 아 다음에 김포 공항 올 때는 꼭 제주도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공항에 오면 이것저것 할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비행기 기다리고 그냥 타고 가는 것 밖에 없어 뭔가 열심히 책을 보거나 뭔가 이것저것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드디어 김해공항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 생각보다 되게 작고요 좀 자주 와서 <웃음>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강의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아마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제주도였으면 좋겠다 딱 여기에 제주도라면 딱 여기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야자수 나무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일하러 왔으니까 네. 데 프리랜서 강사가 좋은 점은 있어요. 이게 어떤 면에서 좋냐면,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스케줄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으니까, 훨씬 그런 면에서는 프리랜서가 되게 좋죠. 그런데,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, 전혀 나의 그 돈을 벌거나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,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. 방금 밥 먹고 왔어요. 아. 강의를 하다 보면 밥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. 근데 저번 브이로그 영상 때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밥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서 틈이 있을 때면 무조건 먹는 게 좋아요 강사님들이 밥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무조건 밥 먹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농심호텔이라는 데로 왔는데 당연히 시간이 엄청나게 길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, 여러 가지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익숙해요. 아, <웃음> 어,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. 어, 시간은 큰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아무래도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아, 조금. 어, 좀 빡세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고 공항으로 가도록 할게요